제가 평소에 SPA 브랜드들의 예쁜 게 없나 많이 둘러보는 편인데 지난 주말에는 동산 아이파크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라, H&M, 유니클로 같은 대표적인 스파 브랜드들이 모여 있습니다. <목소리> 현는 자라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선 반팔 니트 제품을 입어봤는데 자라가 이런 니트류 제품을 가성비 있게 잘 뽑는 것 같아요. 목시볼이나 소매 그리고 밑단에 이렇게 배색이 들어간 게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이렇게 반바지에 입기도 좋고 가을에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의 니트 자라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디자인도 잘 나오기 때문에 살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매장을 좀 둘러보는데 블루 컬러, 미우미우나 자크미스 같은 브랜드에서 많이 보였던 그런 블루 컬러를 다양 레이어드 시켜놓은 그런 디피가 되어 있어서 H&M도 제가 많이 둘들러 보진 않았지만 이런 블루 컬러의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블루 컬러 상의에 좀 베이지 톤 하이 그리고 이런 플랫폼 슈즈 이런 여성 쪽에서 이런 플랫폼 슈즈가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지드래곤님이 얼마 전에 딱 이렇게 입으셨더라고요. 블루 셔츠에 베이지 팬츠 그리고 미아라야 스이로 거기다가 심심하지 않게 벨트에 포인트를 주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번 가을에 좀 코디를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블루 컬러만큼 많이 보였던 게 핑크 컬러였습니다. Y2K 패션이라고 2000년대 패션에서 좀 유행했던 그 핑크 컬러의 유행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가을 겨울 좀 포인트를 주시려면 두 가지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터류도 벌써 나왔길래 한번 입어봤는데 이런 하이넥의 제품이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클로 매장을 들어가자마자 쉘팔카 제품인데 하이넥으로 열려져 있고 포켓이 빅포켓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좀 아웃도어에서 많이 보일 법한 그런 옷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니클로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강찮아 보이는데? 어우 소리도 있네 미쳤야 <웃음> 이거는 유튜브 올리 난리나겠는데? 진짜 맞는 거야? 진짜 괜찮은데? 69,900원? 와 아, 입어보는데 계속 헛웃음이 나오는 거야 <웃음> 제가 그래도 패션 업계에서 그래도 한 4년 정도 발을 담그고 있었거든요 웬만한 가성비 오류나 m a 온류를 되게 많이 입어봤어요 보통 알파인더스트리가 20에서 25만원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가성비 좋게 나와도 9만원대 근데 이 유니클로에서 나온 신상 m a 온 제품이 다른 브랜드에 전혀 꿀리지 않는 소재와 퀄리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더할 말이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뒤에서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지금 좀 제껴두고 그리고 오늘 저의 목적이 파라슈트 팬츠를 입어보려고 왔는데 마침 앞에 소개해드린 MAO 제품이랑 같이 DP가 돼있더라고요총 두가지 컬러로 나오고 저는 화이트 팬츠를 입어보려고 왔는데 다크 그레이 컬러가 너무 괜찮았어요 이것도 말도 안되는게 가격이 5 9 9 0 0원인데 그래도 제가 스트릿한 브랜드 아니면 힙한 브랜드의 바지 류들을 많이 입어봤는데 이 가격에 이 디자인에 이런 핏 이렇게 나오는게 진짜 말이 안돼요 핏이 진짜 뭉툭하게 떨어지는게 아니라 되게 예쁘게 유리하게 떨어지더라고요요 스트랩 디테일 스트랩으로 이렇게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 때문에 지금 좀 인기가 많은 걸로 아는데 버케가 베네타? 막 이런 브랜드에서도 이런 스트랩 디테일을 많이 쓰는데 가성비로 되게 연출하기 좋은 바지뿐만 아니라 이게 애매형까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건 리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다 샀습니다 지금 <웃음> 한 몽탱이 사가지고 집 가서 한번 코디도 보여드리고 리뷰 한번 해봐야겠네요 되게 마음에 드네 딱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트렌드가 아웃도어 밀리터리 이 두개에서 마주치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가을 겨울에는 이런 유들의 옷을 입지만 좀 너무 비싼 것보다는 스파브랜드를 이용해서 가성비 있게 패션을 즐겨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광복절이고 해서 유니클로를 좀 소개하기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예쁘고 힙한거 소개해드린 유튜버니까 음 요건 하지 말아주세요